이 법문이 이제 이어서 하는 소리예요 금지하 불법자는 지금 인자 불법을 빼오는 사람은 그 말이요. 차여우 진정 견해니, 진정 견해를 요구한다. 결국은 진정 견해를 갖다 얻어야 된다. 이 말이야 약득 진정 견례하면 만약 진정 견례를 갖다가 될것 같으면은 생사 불렸나야 생사 어든지 물들지 않으면 말이야 거주자여 네. 그 했으어 말이야 불로구 수신 하나 수신을 갖다가 요구하지 아니 하면 하나 말이야 에? 저게 <웃음> 수신이 짜신이라 수신 스스로 이다 그에 이제 불로를 갖다가 에, 배운 사람은 결국 이제 구경 목포가 무엇인이면은 진정 견례, 정전 이제 팔 정도도 정견이라고 했거든. 정견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정견이라하는 것은 보통 보면 막바른견이다 바른견다. 바림견네, 바견다무엇을 그 바른견다라 가는 거. 이 바른견다라 가는 거는 사실에 있어서는 부처님같이 구경 가 성취해야 바른견 해지. 그 전에는 전부 사기 사견이에요. 그걸 잘 알아야 돼. 그바른견다라거 그뭐 가다 은 뭐지 좀 어떻게 뭐 좀. 문자적으로든지 자기 생각을 하든지 부법이좀 가깝고 말이야 바른겠네 그게 바른겠네인가 그게 아니다 그말이이견내라 캐었다고 무슨 뭐사령분별이나 어느 문자가 하는 소리 아니야 이진정견내라 하는 것은 불교에 불경, 경불 있어서 구경가 있긴 말이야 대강을 성취해서 아는 따라삼형산부를성취해서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야만 이거 진정견내지그 전에는 전체가 진정견내 아닌 부정견내 사지 사진이다 이것이래요. 그이 진정견내를 가진 사람이란 것은 저참 부처님을 유래해서 삽선조사해서 천하만인 정한 대종사 정한을 받는확철대가 구경갈 성찬사 사람. 이 사람이란 이제 진정견내인데. 그보통 그러면 그, 그 진정견내는 깨지 전에는 모르는 거 아이가 그렇지 깨지 전에 어떻게 알수 있나 알수 없는데 그 부처님 당시에도 이 정견 진정견내는 이가되었으니자 예, 말로도 좀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 제일 유명한 게 가정정계인의 관계인데 가정정계인의 관데가정정계 부처님한테 물었어요 부처님 장인 말씀하시기를 갖다가 누구든지 정견을 얻어야 된다 정견을 정기암, 정 얻어야 된다 정견을 얻지 못할 것 같으면 이것은 아무리 불러들어서 중도를 갖다가 뭐 천년만에 하더라도 주의 아이다 부처님 지도 아니고 그 부처님은 항상 정견 정견 말만 나면 정견 정견썼는데그어떤게 정견이 근든데장 부처님은 장 정견으로 된다 정견이 그리 말씀하십니까? 이름을 이리 물으시요 이리 물르니깐 부처님 이 하신 말씀이 유와 물을 떠난 말이요 중도가 정견이다 이리 말씀해서 유와 물을 떠난 중도가 정견이다 이리 말해서 그 일체 이제 세간 법이든출생한법이든지무슨법이든지 그걸 갖다 이름을 붙이려면은 뭐냐면 결국은 유가 아면 물어 말이야 유에 떨린진다그 유란 것은 결국은 참말로 정도 아니고, 어 우리 부대가 아니다. 그 말이오. 그래서 유물을 완전히 떠난 중도가 지금 정진이다. 이제 이렇 말씀하는데. 이게 이제 중도라고 는 것은 이제 그때는 말씀하신 게 아니고, 어 부처님이 최초, 이제, 초전 법률에 오비굴을 만나가 있고, 처음 선하신 것이던 소위 중도 대선을 이고 어?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오비굴을 만나서 제일 최초 법문에 나는 중도를 정돈가 했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중도를 정리했다 그게 중도란 것이 결국은 정전이다. 그게 정전을얻지려면은 부처님과 같이 정중도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확, 철이 깨치야 한단 말이에요. 그 깨친 자체가 중도를 떠난 양대의 여인, 그 중도다. 이것이야 근데 중도 중도라고 하면 그게 결국은 뭐 교리 아이가 에? 무신도지 뭐 임진신, 뭐 정인이라고 하는 관계에 있나 이러지만은 표현은 달라도 혹은 이제 교리적으로도 표현하고 이제 또선문로도 표현하긴 하는데 표현은 달라도 내용은 같습니다. 그 그러니까 중부처님이 중부 이정부을 이 했던 그 자체, 대관를 했던 그 자체가 양빈 여인 그중단단말이예그중단한 것이 일반 묘심이고 정법안전이고 그것이 군인재이고그묘계이다 그게 아낙들을 삼백삼모하던 자리야 예. 네, 임재진이 말씀하니 정진이라가 하는 것도 그냥 무슨 어디 뭐 그런 바른 길내다 보통 하는 말씀이 아니고 예? 실제 있어서 아주 최고 구경과 성취한 말이야 확실히 대화해서 일반 묘심을 증득해서 응? 부처님같이 완전히 말이이요대화를한그 예? 자체를 갖다가 정진이라간한다말이야 보통 보면 뭐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참 많이 이런데 말씀하시는 것이요 임진신인은 부처님 같은 이런 정안들을 같이 가지고 완전히 정경을 이제 얻은내거든 그래야 하신 말씀이야 누구든지 이 정경을 갖다가 바로 이제 진영기내려들을것 같으면 일체 만들면 이제 생산물 들이아니하고대저유자지 않나 대해탈 경제를 성취한다 수신이라 한 거는 이것은 이제 말쪽 간단히 수신이 많은 일체 말이요 만불이 활짝도 커서 원만히 부족한 원흥국 자제한 경기를 갖다 말한겁니다수신한게뭐좀 좋은 게다이 말이 아니고 이제 우리 부처님이 설치한 거는 말이요 전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원만히 설치한 거 이걸 수신이라 한다이말이요 그래서 이제 마른 시어비도 뜻선 아주 저지푸고 아주 넓은 데 있다 이 것이라 깨 도루야 대중들아 그 말이든 지어 자고 선덕은 말이야 그래 만님저 자고로만 만님 선덕들크신 녀들아, 그 말이야 이선비이라 하는 것은 그냥 뭐 이전에 공방사님다이 말이 아니고 국경가을 성취해가지고 참으로 견성을 해서 말이야 천두천명 견성을 해가지고 정견 지금 말하자면은 성불를한 사람들이더라 이 말이야 그걸 선비이라 하지 그냥 그만 이 저기 정견 성취 못한 정견이라는 것을 반드시 이제 국영관을 가서 임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야 국위 견성이거든 이제 선대이라 하면 임제선님이선대이라할때는 정경을 성취한 사람이 정경을 성취하지 못하는 사람선대이 아니야 그거는 다 사기니까네 그 이전에 참큰인자들은 개유 출인자라란 말이야 출인자로만 안되면 이제 생사 생사로갔다가 완전히 해탈한 사람 응? 대자주님이더라 대자재한 사람이더라 이 산신 지시인 저는 내가 지금 산신이 이 계신 자기가 내가 지시 사람에게 지시한다 그 말이야 지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요 말이 지요의 불수인 얘기라다은 무엇을 갖다가 앉아 제구하냐면은 사람에게 속이지 말아라 이것이야 어? 사람한테 안속여야 한다고 말이야 그게 요령 변용해야 음, 갱막지 하란 말이야 뭐있었는지 내가 쓸 때는 마 그대로 씌우고 말이야 조금 더 어? 저기 어른거리도 말고 의심도 하지 말고 아주 대자유자유의 법을 씨라 이것이야 이어서는제는 골짜 되는 것이 뭐지 골짜지 되면은 사람에게 속이지 않는다는 거. 사면에 속이지 않는다. 이긴는지혜어 이런 것이에요. 괜히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는 거 보통 사람한테 속이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고, 어? 결국은 만들면 부처한테 속이지도 않고 조사한테 속이지 않아야 된다. 이말이야그 부처와 조사를 어떻게 만 사람을 쏘수있나공인이도 보는지 알수있지만은 사실에 있어서 예? 부처님이나 조사, 조사자들은 참으로 그 사람을 보복을성취시기 위해서 방편으로 사람을 갖다가 속이 속이고 있어요. 많이 쎄긴다고 그 말이야. 일도 쎄이고 2도 쎄이고. 이래가지고 결국 가서 만든 그 사람이 확 철이 깨져가있고 눈을 갖다 붙여가을 갖다 바로 뜨이제르 바로 르거든 바로 르르 아무리 쎄르봐도못 쎄기야. 아무리 쎄르봐도못쎄르단말이르 그래서. 사람한테 속이지 않는다. 이것은 부채에도 속이지 않고 조상에도 시기지 않아 할만. 그런이큰 안목을 갖춰야 된다. 이 말이라. 그래 이전 시민들 도어하냐면최후의 이제 인가할 때 그런 말 많이 해야. 오늘 기회는 많이. 오늘부터 나가 데를 세지 못한다. 이리 당 말씀하는 것이야. 어? 그전에는 막 세지야. 이리도 씨 이거 저도 씨 이거. 그 세기는 아들의 세이는 아니야. 어? 어떻게 했든지 조저 사람 갖다가 하루 밖에 얼른. 바른 눈을 갖다 뜨기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이제 이리도 씨, 이거 저리도 게 하는데 이제 그 이제 우리 이제 그 불교 이제 방편 가설인데 방편인데 말이야. 그런 한자 부처님이나 조사팀그 방편 시설에도 시키자 한다는 말이야. 그런 사람이 꽤참만는 참으로 많은 이제 예? 서울월주에서 부처님도 이제. 뛰어 넘어가고 조사도 뛰어가는 그런 출시 대장부가 되지 부처한테 시키고 조사한테 시키고 말이오 그딴 사람한테 말할 게뭐 있는가? 어? 근데 천하 사람한테 다안시키더라 해도 말이오 부처한테 조사 한수 있기면 안 되는 기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공부하는 불분을성취한다는 것은 사람한테서 기지않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라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을 중재하는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와 조사를 한다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오 그래서, 계국 공부 성취란 건부처와도 조사도 시키지 않고, 그게 이제 공부 지시하는 큰신님이 오, 불기해라. 응? 오, 작은 이유로는 오늘부터는 말이야 오, 불기해라. 내가 니를 책임지 못한다. 응? 그 소리 는 바로 나와야 된단 말이야. 책임지 못한다. 그 소리는 나중 공부를 성취해봐야 하는 것이야. 여금 학자 부득은 말이야 그런데 만드면 지금 학자들이 이정기 정견도 참으로 정한도 얻지 못하고, 정견도 얻지 못하고, 그래야 자꾸 밤이나 나마다 새끼린단 말이에요. 자꾸 새끼 살아. 부처한테 새끼 사고, 조사한테 새끼 사고 말이에요. 쏙쏙히 산단 말이에 그것은 말이에요. 어째서 병제 신 맞죠? 응? 병이 어느 곳에 있느냐? 병제 부을 자신 차란 말이에요. 병이 어느 곳에 있냐면 시스을 신하지 않는데 있다. 그 말이에요. 신하지, 신하지 않았다가 말이에요. 그 신하지, 신하는 건뭘 신한다 말인고. 이신이라한 것은, 그냥 뭐, 신내, 신내가 안다는 신내 신이 아니야. 신내 신이 아니다. 그 말이요. 이거는 구정신을 말하는 게 정신을 말하는 게 정신. 예? 발심도 증발신이 있고 해발신이 있고 안 그래? 그와 마찬가지로 신도 증신이 있는데, 증신이라가는 것이 이것은 구조를 성취한 걸로 말한 것이야. 예, 중간에 만드면 조금 막 불법을 지난다든지, 뭐, 뭐, 다그 신이 신내하는 거, 그게 아는 것이 아니고, 뭐 신내 오지을를다가제또 말한, 이제 처문이 신이라고 신내 오지우 말할 때면혜 해신이라고 신건 신, 시천데 신, 해. 그 다음에 이제 좀 해득을 하거든. 인자 수란말이땅다그말이에게 증한도 일어나온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제불자신이라간 것은 정신을 말한 것이요 신신미이 만든 정신이듯이 결국은 만드는 이제 구경을 성취한다고 말이야 근데와그럼뭐증인안가고 신이라고 했나 이것이야 그런데 이 신이라고 한 것은 신해오중 전체를 완전히 통해서 아주 참대한기 때문에 이제 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야 게이 신이라고 한 것은 초체한자그해신이 아니고 결국은 증신이란 것만 알면 돼 이약 자신 불고 패면 니가 만약, 어, 실제 있으면 되면 자신, 실제 이 정신을 하지 못한다. 그말이야 직병 만만지 해야만 안 되면, 어? 문득 이제 망망지, 대대히 분주하다. 그말이야 본제, 일체 경쟁이야. 일체 어퉁경계 만들면, 막, 음, 돈분 부면 만들면 서울 잡고 서풍 분녀가 바람 부는데 묵을 친다는 말이야 자기 어떤중 정신은 하나도 없단 말이야 자꾸 이래 잡히면자그리 잡아 자꾸 7.8도를 한다. 그말이야 비타 만경이 회전해야 말이지. 예, 회한야 저 일체 만개만들 회환이 되거든. 응? 맞이 저 일체 경계 자꾸 그 달려가고 절대 그 달려가고 해가서 부득자요. 자유 하나도 없어. 어? 이조 공부란 것은 참으로 이제 그정지 정견을 얻어 가지고 어? 이제 뭐 일체 어떤지 만에 불조하게 속히지 않고 말이야. 그러면 해탈대 자유 경기기를 성취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섭취 못할까 되면은 자, 유 하악도 없고 말이야 이들 거다, 고저들 거다, 이잡빠요자 자꾸 잡아진다 그 말이야 이양문 흘등, 염령치구심해면 말이죠 네가 만약 예? 염릉 치우하는 예? 치우라 한 것은 그냥 뭐 세상 물질로 구하고 무슨 세상 자물로 구하고 뭐미미를 구하고 주의를 구하는 이것이 치구심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치구심이라 한 것은 예, 부처가 되고 싶어하고 조사가 되고 싶어하는 이건 치구심이라 한다 그 말이야 부처가 되고 싶어하고 조사가 되고 싶어 하는 이건 그, 음, 부처가 되오시고, 저, 그, 그런 구하리찬, 또, 그 조사되고, 어, 도군찬 또, 그, 뭘 하란 말이냐, 이것이거든. 그게 아직도, 부처가 되어야 필요가 있고, 성불 할, 필요하였고, 또 조사될 필요가 있는 그 사람이면은 자유가 없어. 어? 자유가 없다면 공부를 성공 못한사람이다이 말이오. 이것은, 음, 응? 부처도 필요 없고, 어? 조사도 필요 없어. 구처도 어? 만들면 구할 필요도 없고, 그 조사도 구할 필요 없는 말이오. 그런 아주 대우튼이 만들면 참 자유인을 말한 것이지. 조금 뭐, 연대야 뭐 자유인이 부자야.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닌, 그리기 전에,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한다. 하는 것은 이제, 부처든 조사도 만들고, 구하지 않은 이런 추격 대장부를 말한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럴것 같으면, 비녀 불조로 불비려. 비녀 조불로. 그럴 것 같으면 조사와 부처와 부처기 차별이 없다. 그말이오 부처를 구하고 조사를 구하는 그런 책이 있고, 부처를 만드는 에? 저 불도를 닦아야 되고, 말이야 어 공부를 해야 될 그런 처지 있는 사람이면은 부처와 조사가 같을 수 없다. 그말이야갈수 없는데. 여기에 있어 예, 부처도 필요 없고 어? 조사도 필요 없다 그 부처와 조사라고 한 것은 중생이 비해 된 얘기야 얘긴데 비에다 나왔으면 얘기문이 필요해 중생 비에다 나왔으면 선물 다 했단 말이야 그럼 부처와 조사 필요 없는 거야 병이 음? 있을 때여기지병다나왔서면 건강한 사람은 얘기문무이 필요했냐 말이야 어? 건강한 사람은 실제에서 부처와 조사하거든 예를 들면 비유로 말하면 그렇다 말이야 그래서 아직까지 약을 갖다 써야 될비품이아직 건강한 사람이 아니다 부처와 조사 못된 사람이란 말이야 거그서는 부처의 약도 필요하고 조사의 약도 필요하거든 예, 지구심이라 한 것은 부처도 필요 없고 어, 조, 조사도 필요 없는 그런 출격 대장부가 되면은 조사와 부처가 똑같다 이 말이야 이 예, 말이야 불조랑가와 조부라 했냐 이것이다 불조랑가와 조부라 했냐이라는면은이 조사라는 것이 이제 예? 부처 똑같은 지위에 있는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 하신 것이야 조사라 리만 우리 부처님한테 못한 것이고 부처님이 우량 위에 있는 거 아닌가 그건 이제 그를 오해하기 쉽다 말이야 그, 리 많이 생각해. 하는데, 이, 실제 이제 전문에서 말하는 그 조사랑 간 것은 완전히 만지면 성불. 견성이라는 것은 결국 뭐지 성불한 걸견성이라 성불해야 되는 견성 아니야. 아닌데, 이 조사랑 간 것은 국경과 성취하가 있고, 모든 것이 말이야. 부처님과 똑같이 원망 부족한 사람을 조사 하지. 그래야 되지 못한 사람은 조사랑 못한다그 말이야. 만약 조금이라도 부처님은 못한게 있다면 조사가 아니야. 그를 갖다가 분명히 들린내기 위해서 말이야. 조물을 알가거든 조사와 부처와 같다, 이 말이야. 부처와 같다, 이말이아니고이역 습득불조마, 조불마, 니가 말하자면은 조사와 부처를 알고 싶느냐, 이거야. 지 면정, 청법저, 신이 말이야. 니가 지금 면전에서만, 너가 면전에서 청법이 법무는 이것이 저게 길분 부처가 조사다, 이 말이야. 누구든지 이제, 사연이 개인 갯기기 말이야. 이체 중생이 다, 응? 부처와 조사 똑같은 그런 걸다가지고있어 어? 그런 가지인데, 중생은 미해서 아직까지만 안 되면 깨치지 못해. 그렇고, 응? 부처와 조사는 안 되면 그걸 완전히 깨쳐서 말이야. 응, 어? 그 이제 본 자성을 갖다가 깨치기 때문에 같이 저기잡 자비롭고 동동하다기 말이야. <웃음> 그런 게 마치 니네 이제 목 민전에 말이야. 천국판 이거. 이것이 안되면은 지금 부처가 조사 이걸 바로 알아 이게야 이걸 바로 알아 이것이 뭐제 뭐 부처를 갖다가 따로 구하고 조사를 따로 구하지 말라 이것이요 결국만 안되면 네가 지금 부처고 네가 지금 조사다 이 말입니다 근데 보통 보통 나는 중세이고 나는 백원사인데 부처가 조사라 그런데 지가 이제 백원사님이고 실지만 되면 아직 조사 부처가 못제겠지만은지를 아직 바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지지를 바로 알고 바로 깨치고 바로 보면은 지자신 대로 가 부처가 조사다 그 말이요 학인이 신부로 가고 학인이 배우는 사람이 그걸 갖다가 저기 신하지 못한다 말이오 발로직 깨치지 못한다 그 말이오 해외치구하야 밖으로만 안되면 이제 자꾸 치구하거든 이 인적 구하고 저 설구도 가야도 말이오 대신 문자 칭생이오 이 설사 만든 길를갖다가 이제, <놀람> 구독자인 거지, 이제 구한 자도 그거 뭐, 언다가 말이야. 계신 문자 칭생이야 문자 칭찬이지. 종, 구독, 다, 활쪽이란 말이야. 이것은 참단 산조사 뜻은 모른다, 이 말이야. 그래, 결국 말하 되면은, 문자 칭생 가면 8만 대행기를 전부 다말한 것이거든. 에? 누구든지 참말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팔 8만 대행기를 다. 사 통달하고 막 그걸 갖다 마참 거꾸로 여모르고다 하는 그런 아주 수수한 자에 저게 지혜를 가지도록 해도자선을바래깨 하지 못하겠 때문에 활조개가 아니고 말이 그건 조상이고 부처는 아니다 이 말이야. 게 부처와 조사란 것은 이 문자 심상에 있는 거 어느 문자에 있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오직 이 자심을 깨치고 자손을 깨치야 된다 그 말이야 니 민전에 네 있는 그 청부판 이것을 바로 깨치야 되지 그걸 배로까지로 같은 경우 조사가 저기에 부처님된 거에요 도듯 만지면 팔만대행기에는 뭐 있어 그쪽으로 자꾸 나갔으면 참뭐 팔만대행기를 다 외우더라도 결국 할쪽있는 모르는 것이고 부처조선 모르는 것인 게에 오직 이제 힘써가지고 어? 내 마음을 믿고 말이야 내 마음을 바로 깨치라 이말이라 막착하라 그릇되지 말아라 이것이어 그릇되지 말아라 그래서 이집에도 이제 신에도 정신이 있고 사신인 있는데 오직 신의 직심시불이여 마음이 붙으라요것이 믿는 것이 이제 그건 정신이고 마음밖에 말이여 팔로만대 여행이 무엇을 갖다 붙여야 조사하려라무구하더라그 이건 사신이다 그 말이여 사신이다 그 말이여 그러니까 이제 그릇되지 말아라 하는 것은 문자 만든는 일은 뭐땅 이제 그다지 말고 오직 다 자기 마음만 바로 깨치고 자긴 자성만 바로 보라 이말이라제 선덕아 모든 선덕들아자시에 부르고 면 만급천생을 윤례삼계하였 말이야 만 이때 만되면잔 만내지 못한다 이때 공부를 성취 못한다 그 말이야 이때 이제 공부를 성취 못할 것 같으면은 만다 가면 자성을 만내지 못한다 이 말이야 견성 하지 못한다 성을 로가지 하지 못한다 이말 같은 소리야 이때 만되면 이제 공부를 성취 못되면 만급천생을 윤례삼기하였어 말이야 수호경 철거해서 모든 웃긴 경계 만든 경계 바람 분대를 만드는 자꾸 사생물들이 자꾸 만드는 자 윤리를 한다고 말이야 윤리를 한다고 말이야 뭐두리사이란 말이야 서로 소변, 소변 속에도 나고 뭐 나이스에 저게 말배 속에도 나고 말이야 그뿐이 거지 저기 게임 배 속에도 나고 온갖 지옥에 떨어지고 온갖 따땡이다그 말이야 결국은 우리가 참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어, 자신을 갖다가 바로 깨치야 되지 음, 그렇지 않고 자꾸 밖으로 힘낸다고 말이야 거의 문자나 많은 게 뭐지 이런 걸 갖다가 에? 이제 따라 나가게 되면은 이까지 생산를못미나니되네 그래서 사장님 쫓따라대면서 자꾸 유내를 하고 만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제 바로 깨치이 말이야